으으 <웃음> 파이리가 괜찮아야 될 텐데. <웃음> 잘 치료가 되고 있을까? 아기여매나 <웃음> 어, 네. 제 파이리가 꼬리에 불꽃이 꺼지질 않았나요? <웃음> 어, 그게 말이야. 빨리 말씀해주세요. <웃음> 파이리는 무사해.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치료해주고 시켜 주었더니 파이리가 이상해진 거 있지? 어? 네? 그게 무슨? 아니 파이 파이 파이 이건 이렇지 파이리? 파이 파이 파이, 파이, 파이, 파이, 파이 파이리 어제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너의 주인 진일 때라는 아이 말이야 와 이럴 수가 이거는 4 0과6분의1 확률로 구할 수 있다는 정말 정말 희기한일로진 포켓몬이잖아 와, 네가 주인이야? 어, 어, 내가 주인은 아니고 내가 우연히 숲속 바위 위에서 비를 맞고 있는 이 파이리를 막 보여줬어 오, 너 정말 착하구나 어쨌든 이런 파이리라면 정말 내가 키우고 싶다 부럽구나 숲속 어? 바위 위에 있는 파일이? 이 사람 없는 포켓몬 녀석 같이 일하고 너 같은 거 갖다 버려야겠어 너 때문에 포켓몬 배틀에서 줘버렸잖아 <웃음> 쓸모없는 녀석 이 <웃음> 사람 없는 녀석 같이 일하고 딴대기이나돼 두두. 오케이 야 진흙대 너 파이리를 버렸다고 했지? 아그냥 약해 빠진쓸모 없는 파이리 왜? 아무튼 아니 그게 말이야 그 파이리가 알고 보니까 이로치 포켓몬이었어 매네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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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리. 음. 파이리는 불포켓몬이니까, 이 초원에 있는 불포켓몬을 잡으면 금방 성장하겠지. 음. 이상해, 풀은 너무 강해 보이고. 그래! 홍두기가 좋겠다! 홍두기 대결이다! 좋았어. 그러면은, 홍두기한테는 불꽃을 레 어? 그리고 화이리 레벨 시키려면 어이상의 꽃은 너무 강해보이는걸 우추동도 너무 세보이고 어 치코리타라면 이길 수 있겠는걸? 화이리한테 상처치료약을 먹이고 전투해볼까? 지그재구리 미안하지만 너좀 잡아야겠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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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지 포켓몬이라도 다시 찾으러 온 거잖아! 야! 너한테 명령하지 마. 어차피 그 파이리 주인은 언제까지는 안 나라고. 야, 파이리! 빨리 이모터보 안으로 돌아와! 파이리! 파이리! <웃음> 조금 이따 넣어주겠어. 에휴. 저은 정말 나쁘지만, 파이리. 니가 행복했으면 됐어. <웃음> 야,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포켓몬이야? <웃음> 야 그리고 너어디든내 뺄라 그래. 니가 감히 잉어킹으로 내 친구 차베리를 짓밟았다지? 난안 되겠다. 포켓몬 배틀대! 아, 아, 하지만 난 포켓몬이 없어서 배틀을 못해. <웃음> 포켓몬 담는 게드레이너라고야안 되겠다 파이리. 전혀서 걸그래 과연 방사를 발사해. 뭐해 파이리? 또 버림받고 싶어? 화염방사 발사! 버리자. 이 녀석 이천 마디에 정신 차리겠어? 빨리 발사해! <목소리> 이 빨리 녀석 감히 주연 얼굴에 불꽃을 발사해! 파이리 왜 나한테 온 거야? 파이리 파이리 파이리. 응? 너내 포켓몬이 되겠다고? 조아리. 정말 고마워. 파이리. 헤이 네. 헤헤헤헤. <웃음> <웃음> 감히 니네 따위가 날 배신해? 그래 좋아. 둘다내 포켓몬으로 기도를 시켜주지. 나와라 내 최강의 포켓몬 이상의 꽃. 호. <웃음> 이럴수가! 저건 이상해씨가 최경진아! 포켓몬이잖아! 잘 어. <웃음> 알고 있구만 담배레 하지만! 풀포켓몬은! 풀포켓몬한테 약한 법! 가능성은 있어! 자 그러면 나부터 들어간다! 엄청 박치! <웃음> 가일이 연습한 대로 하는거야! 불꽃 세례! 뭐 별거 없구만 좋어자 가자 또 불꽃 세레야 불 포켓몬은 불이 약한 법이지 에이 어어 급소를 젠장 급소를 맞다니 안 안되겠다 마지막 세레나데는 용의 숨결이다 공장벌치기 용의 숨결 <웃음> 내가 이겼어! 아니! 뭐야, 갑자기 파이리의 모습이! 어! 리자드가 되었잖아! 오. 어! 젠장 그때 그렇게 약했던 내가 버렸던 파일이가 저렇게 변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어 말이 안 된다고! 약하다고 네 포켓몬을 버리는 너 같은 건 포켓몬 트레이너 자격이 없어 리자리자? 이.. 분하다 젠장 리자드! 전 녀석 얼굴에 또 불꽃발사를 부탁해 응. 어? 아이, 그 잘했어 리자드 리자드? <웃음> 리자드! 이제 리자? 우리 잘 지내보자 아 리자드? 오늘은 잉어킹으로 매운탕을 해먹을까? 어? 그래 그게 좋겠다 군침이 싹 도네 어? 뿅 와요 띵 <놀람> 안녕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